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과 음악이 조합됐을때 사운드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, 여기 백그라운드 뮤직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디오 게인을 누릅니다. 파형이 너무 높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정도로 그저스 게임 마이 눌러서 OK 를누니다여 약간 화형이 줄어들죠? 플레이를 해볼게요.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3 8개에이 음, 정도는 괜찮네요. 근데 여기 앞에 이 구독 종소리가 너무 큽니다. 귀가 아프다고 하시면 됩니다. 요 여기를 구독에 마우스오른죠 개인 눌러서 이것도 줄여줍니다. 마우, 마이너스 누르면 어, 줄어드는 거예요. 10 정도로 줄어보겠습니다하고 플레이 스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3 8이 음, 정도로 하고 편집기를 음, 영상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.